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꾸기입니다 어, 오늘은 좀 듣던 쪽으 반가운 소리로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5월 10월부터 PCR검사 그리고 이제 신속항원검사 어, 의료 관련 신고 부분들이 모두 폐지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어, 확실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기존에 불편했던 의료 검사들이 폐지됨에 따라 베트남 입국이 조금 간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입국하신 분들 얘기는 듣긴 했는데 혹시나 이제 베트남이 너무 입장이 많이 바뀌니까요 혹시나 하고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한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뭐좀 여쭤보려고요. 네. 이번에 5월 15일부터 PCR하고 신속항원 검사 폐지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고객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5일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네. 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신속항원 검사나 PCR 아무것도 안 해도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네. 어, 당연히 왕복 티켓 가지고 계셔야 되고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있으셔야 되고요. 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확인해 본 결과 정상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입국을 하냐면요 백신 증명서 왕복 항공권 여행자 보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티켓팅을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저가 항공이 해도 에도 너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항공하고 차이가 10만원 밖에 안 나는데요 그것도 기본 요금입니다 만약에 수하물하고 식사하고 이거 다 포함하게 되면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가항공 말고 스카이팀인 베트남 항공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저는 이제 그럼 티켓팅을 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아직까지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네 저는 이제 무사히 들어왔고요 서류는 지금 하나도 확인하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입국이 간편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출국 게이트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도착했는데 이미그레이션 5분 걸리고요 수함을 찾는데 거의 1시간째 진짜 오래 걸리네 요 어, 진짜 실제로 입국은 너무 간단하고 입국 과정도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해졌는데요 이제 베트남은 기존에 베트남 입국 시 30일이 지나야 재입국이 화가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없어져서 언제든지 입국이 가능합니다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어 내일 들어가서 내일 바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하게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이제 정보를 몇 가지 좀 알려 드릴게요 지금 바뀐 규정이 5월 23일부터 해외에서 한국 입국 시 신속 항원검사도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큐코드 같은 경우는 동의를 하고요 뭐 나머지 격리나 격리 면제 조건 음 그런거는 이제 기존 영상 하고 도 동의를 합니다 뭐 매번 이렇게 바뀌는 입국 정보 때문에 정신이 좀 없으실 겁니다 언제든지 입국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